그냥 내려가도 괜찮은 곳인가 올라가고 조심조심 항상 조심해야 돼 앞에 또 혼자냐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야야 아씨, 조금씩 모자른데. 하나. 얘마구 따위로 때리는 애라서. 하면 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요. 페링만 하게 해 주세요. 선생님. 붉은색을 띠는 팔손이 나무 잎으로 만든 큰 부채 닌자우스에 장치하면 의수 닌자 도우가 된다 이게 뭐냐? 어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네? 잠깐만요 아 아니야 그냥 가자 아이템 발견 이 화약이 나중에 많이 쓰이는 건가? 뭐야 아 여기 길이구나 소총 요새의 신사 열쇠 사용해서 오 여기가 스토리 맞네 이쪽이 맞나봐 보다. 낭떠러지 계곡 최신아 근데 불상이 없네 조심해야돼 어 뭐야 죽은거 아니네 뭐야 뭐야 뭐야 쟤 뭔데 어떻게 가 어디로 가 저희가 길인 것 같아. 가는 대로 간다. 어, 다 됐다. 잡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안 되는데? 홀그 홀딩이 안 되는데? 아예 안 되던데? 찍어. 올라가는 데는 또 없고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아나저 뱀이랑 나중에 싸울 거라고는 예상은 했다만 뱀이랑 먼저 싸우는 거였어? 난 오늘 사자원숭이 원숭이랑 아까부터 난리쳐가지고 원숭이 만 원숭이 아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원숭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원숭이가 떨어졌어 깜짝 놀라. 원숭이 얘기하니까 원숭이가. 아, 나나. 나나나나. 나나. 들어와 원숭이. 원숭이 여기 원숭이 개 많네. 음. 원숭이가 막 총도 쏘네.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 아옆로 옆으로 옆으로 아 근데 원숭이를 무시하기 이전에 아이템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넌 싸운다 넌 죽인다 약간 이 동물학대 아닌가? 좀 잔인하네 오! 오 어, 뭐야 오슨 있는지도 몰랐어. 아이템 먹으러 온 건데. 아니, 남면분들 하이하이, 헬로. 어디로 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래서 점프를 막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점프 습관이 잘못 들면 그냥 다 뒤지는 거야. 뭔개잠깐이어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아이템이... 근데 저기 말고 없는 건가? 꼬뭐 불상 타고 가야 되나? 어, 이게 불상 밑에 뭐 있는데 불이야. 그냥 불이지, 아니구나. 보 구나 원숭이 개 만다. 어, 이 원숭이 씨 이쪽 으로, 다피 하고, 피 하고, <웃음> 저거 뭐 죠? 저 원숭이 무리 는뭐 죠? <웃음> 아이 원숭이 무리는 뭐죠 저거? 저거 다 쫓아오던 거야? 오! 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길이 어디야? 일단 다 어디로 가? 한영팡팅 아, 하이하이. 하이. 아이고. 잠깐만, 어디로 가냐? 여있다 아, 됐다, 됐다. 아. 아. 됐다, 됐다. 아, 괜히 원숭이 때리고 그러는 거 좋지 않아요. 왜, 왜 이렇게 원숭이를 두들겨 패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아까 그 밑에, 어? 아이템. 웃긴 거는 사실 아이템 잘 쓰지도 않는데. 아이템 열심히 줄어댕기다. 왔다 왔다 그 곳이다 와 미쳤다 오 잠깐만 와와씨 내가 제일 걱정하던 그놈이랑 만났어 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오, 오. 어떻게 싸워? 오. 오, 야 잠시만, 애야 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아 불사벽이 잠깐만 불사벽이 뺐지 잠깐만. 다음에 생각하죠. <웃음> 아 기분 찍었어요. 나대나 대. 해저 패스 내봐 우리 패턴을 모르겠다 잠깐만요 저 패턴 좀. 어! 너 어, 미쳤나봐 뭐야 저게 어, 방구도 끼는데? 굉장한 놈이요 방구도 공부로 응. 막 강력한 어. 씨. 야 이거 복 안없어져 근데 진짜 멋있다, 야. 짜쟤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감탄 중, 감탄 중. 어차피 한 번에는 깨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야, 쟤, 쟤 진짜 멋있다. 아니야, 살아봐, 살아봐. 킹만 해, 킹만 해, 안 킹만 해. 개쩌 저런 원숭이가 세상에 어딨답니까? 에? 저런 원숭이가 세상에 어딨어요? 당기꺼야 응? <웃음> 당기꺼야! 저 그런 거 같지 않아? 누워가지고 <웃음> 내꺼야 내꺼 담비스킬 아 미치겠네 <웃음> 뒤통수는 아담한데 이렇게 보면 저 뒤통수가 참에 혼자서 쓸쓸하게 간다 어구 어구. 어, 뭐야, 뭐 어, 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어, 페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직격 타로 가냐. 살려주세요. 야, 아. 저기 진짜 멋있다, 저거. 느낄까? <웃음> 붙어라 붙으면 산다. 어? 얘 붙어서 싸워야 돼요? 붙어서 싸우게 패링이 어떤 어떻게 패링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야, 친구야, 잠깐만. 아,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아 씨, 날라가려고 했는데. 진짜. 아이. 아아, 맞자보자 아, 큰일 났다. 오, 야, 야, 야 쓸데없이 날라다니지 말자. 이 시각 아니 미쳤다 지금 몇투만이 잡았어? 나 이트야, 삼트야, 이트야, 삼트야. 지금 블리트실에 영희의 입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 아, 맞네, 이 다음이었구나. 아, 뭐야? 아이, 무쳤나봐. 아이, 어, 징그러워. 게 하나만 더먹을 뭐가줄도 없는데 어떻게? 해. 칼이 있으니까 그나마 알겠다. 존나 어, 징그러워요. 맞추기 어렵다 오 징그러워 진짜 징그러워 아니 처음에 처음부터 에처음 이럴거면 이 페이지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냥 목숨 두개 있다고 알려주세요 아니요 게임이요 여러분들 말고요 게임에서요 불친절하잖아요 <웃음> 여러분들 말고요 아야야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욕심, 욕심, 욕심을 버려라. 몇대더 때리려는 그 욕심을 버려. 저 친구는 몰래 다가가고 그런 거구나. 역시 욕심, 역시 욕심이에요. <웃음> 욕심을, 버 아, 안 되네. 감각이 좋아. 아 저건꼼수가 안되는군요 음. 안걸다 점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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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마 화내지마 하고 화가 나는 친구야 와, 괜히 쓸데없이 날려고 그래 왜 괜히 쓸데없이 날려고 해가지고 와얜 페링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진짜 어렵다 죽여주세요. 다시 할게요. 원숭이씨. 죽여주세요. 한번 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의수요? 달린다. 몇대더 때려 달린다, 그냥. 아, 칼 거리가 짧아. 아, 어, 뭐야? 이게 잡힌다고. 오, 씨, 나무도 막아줬어. 어딘 거야, 너지? 어디가, 어디가? 니가. 아, 아, 불사백이 하고 보려고 했는데. 매우 많네. 아야. 와, 씨. 페이로우 어디에 다 맞지? 체감이 안 되는데? 아 뭐야 낙대비 있어. 얘는 패턴이 있긴 한 거야. 다시 패턴이 있다고? 아, 근데 나왜 파악이 안 되지? 저왜 파악이 안 돼? 불사백이 잘안 맞는다고. 동물한테 쓰라면서. 아이씨. 동물한테 쓰면 좋다 하지 않았어. 또빨리 머리, 머리 여기안 있잖아. 뭐야? 머리 안에도 됐네. Поехали. 뭐칼 길이 개, 이로 뭐야. 생각보다 길잖아. 맞다이로 모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웃음> 전 어떤 게임이든 맞다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쌍한 원숭이. 아, 원숭이를 대신해서 아니, 내가 꼭 잡고 만다. 이거 꼭 잡고 만다. 근데 페링이.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때리는 거구나. 살아나, 승강 원팀이. 아, 5만원 감사합니다. 어. 할만할 듯. 할만한 어, 것 같아. Teşekkürler. <gülüyor> 마지막인데. 하단 대기, 오유. 아, 씨, 그냥 때리는 게 나은 것 같아. 이얘아만 이건 아직. 재빨리 깼다, <웃음> 나보 게 못한다 했어 어? 와!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와 이걸 깼다 와 근데 나 생각보다 빨리 깼어요 사자 원생이 꽃이 어디 있어요 언뜻 어, 보면 바보 같지만 은근 게임 잘하는 야우 그래 나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야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야따 게임 못하는구나 <웃음> 그런걸 재능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 나 이러고 이렇게 잘할줄 몰랐는데 나 이거 몇 번만에 했죠? 열 번.. 열번 걸렸나? 이것도 한 40분? 어? 뭐였는데? 나 너무 기쁜 나머지 안 읽고 꺼버렸어 여깄다. 암컷 원숭이는 이 꽃냄새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자 원숭이는 소중하게 키웠다. 자신의 짝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꽃의 기원의 향기를 내는 향의 재료 중 하나. <웃음> 암컷에게 주기로 한걸 내가 지금 죽여서 뺏은 거야? 당신이 죽였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아, 아직... 고백하려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걸 내가... <웃음> 야, 이거 너무 스토리. 아, 이거 제작진을 뭐라 해야지. 이걸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 야, 이거. 야, 너무했네. 진짜 너무했네, 어? 아니, 암코암코 원숭이한테 주려고 했던 걸, 거... 근데 길이 어디냐?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길이 어디지? 아, 여긴 기불 타고 나가야 합니까? 아, 그래요? 하... <웃음> 아, 싸움이 귀여 싸움이 귀여 아, 생각보다 쉬운데요, 새끼로? 아, 여러분들, 새끼로 쉬운 게임이었네.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렵네. 아니, 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아,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렸죠? 아, 별로 안 어려운데? 생각보다 난 금방 깨는걸? 무슨 소리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틀 안됐습니다 시간만 따지면 시간만 따지면 한 14시간정도 했어요 하루 쟁일 걸리신 분들이랑 달라요 나는 겜붕이는좀 늦게 새벽에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합치면 한 14시간 정도일거요 분명히 보세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보스 얼마 만에 깨는지 그 발언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은근 게임 잘하는 야우 그래, 나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야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야따! 게임 못하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닭살 돋네. <웃음> 어딜 가야 되지? 중요한 건 다시 또 어딜 가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딜 가야 하는지. 모르... 이거 순서가 이야기 순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막 찾으러 가야 돼? 아 뭔가를 구하면 보고를 해야한다고 오케오케 간다 항상 보고 보고정신 아 너무 빨리 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깼는걸? 나 오늘 아 오늘 잠 못자겠다 막이상하 했는데 아 이거 필요없어 도련님 도련님 제가 원숭이 모가지를 따고 왔습니다 こ女様源の香の花手に入れましたおおやはり落谷に咲いていたかちはい落谷の奥にちそこが源の水の流れが濃い場所だったということかよく手に入れてくれた狼よああそうだ私の方も調べが進んだぞ 한가안 가고 책이나 보고 있인의 미코의 지. 즉 나의 지다. 어디서 냄새가? 아, 무슨 소리죠 아, 더 와라. 류인의미코 そうしたものだ. だが 겐이치로 の居의 교실에 타케루 사마의 고성의 시기를 찾게 되나. 뭔가 치오를 흘는가 あるようなのじゃ. 히토맞, 이걸 수능에 보내줘요. 시동이 얘기 타케로의 시동이 적은, 오, 시동이 적은 오래된 얘기 향로 위에 타케로님의 칼로 팔을 배려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상처가 금세 나았고 피가 한 방울 누르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이 없다면 피누르지 않는다. 토모의 공에게 들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가치 자, 내가스 흘러 아, 얘는 칼로 배도 안죽는구나 얘를 는거 도대체... 는 라바, 이는 체크 라바, 이사아카는이까 확실히, 소나아는라는 n a n d 의 s h o k a Miko Samono c h i 그 n a 求 a s u Svet. Kya Bagoro Nani Soreo Motomer Nodeska. Sankioni, Dio no Namido Ten Yonga Number. Shida c h i 내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타케루가 남긴 용윤 끈기의 서의 일부인 듯하다 불사배기가 있으면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이 이루어질 거 피를 흘리면 향이 완성되고 성경에 이른다 그리하면 불사 끈기 또한 가능할 것이다 용윤의 목을 치느니 토모에게 어찌 부탁? 다케르 사마가 실어 쓰 모노가. 시기리ならば 류인의 미코노미니 키즈우와세. 사베기로 책임 전달. 피를 낭스 것도 못 가능하오 대죠. 왔다. 이래서 부시라치가. 또한번 더. 미코 사마님도 전해 주시오. 오호~ 그렇다 이거지. 아,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했구나. 나, 나, 나 순간적으로... 아, 이제 어딜 가야 될지 이 생각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오우, 감히요. '아, 라다나 대가리を見つけ다'죠. 이 씨자! 어? 설마 마법사의 돌? <웃음> 그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도 마법사의 돌 그거 갖고 있으면 불사된다 그러잖아. 약간 거기서 가져온 거 아니야? 선양을 지향했던 오카밀쪽족이 남긴 공성. 향기에 돌, 아시나 밑바닥의 마을에 복납되어 몸을 던지지 않으면 그곳에 이를 수 있다. 이로써 기원의 향기가 보였으니 선양으로 떠날때 선양? m i n 源 m o を求めたものが記した書 a じゃ。n o g a s i r u s た村が h るそうだ。で a Kokio, Hanazi Siga, Mandasota Muraga a r 고 u d a This Andaso Tashiki, Sono y の n o u a m m そこの知らぬ深い穴があると聞いたことが。片目見えてないま。あるいはそこと関係があるのやもしれない。探ってみましょう。ああ。だが身を投げるとは 말하는 거지 わかりません。うん確かによくわからない。思い当たる場所がないか探ってくれるか 오가미 아니, 아니지 아 자랑이 야기 아니 둘이 아 이럴거면 셋이 여기 거리도 가까운데 셋이 모여서 얘기해 왜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가는겨 아 이럴거면 여기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 솔직히 옆에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던져서 한번 봐봐라 치가지 모르겠네요. 미코 시오. はい. 자. 자또 이야기하러 간다. 마타. 오카미. 에마도노니 はい どうじゃった? 何かかったか不思議ならば かなうと。そうか。そうか。不思議ならば私の血を流すことが叶うのだな。はい。うん。試しにやってみぬか。不思議は本来は抜けぬ刀とりがあるやも知れません。こうで、だね、 막상 닥소 하면은 닥소는 진짜 못할 거야, 아마. Uh. 이거랑 좀 다르지 않아 닥소? 소시오. 닥소는 하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 아 블러드본 블러드본 액그 액박 있어야 된다면서요? 풀스 있어야 된다그러죠 액박인가 풀스인가? 닥소가 훨씬 쉬울 거라고. 아니구요 하이하이 지금 좀 지칠 때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2시가 넘었네요 3시까지내 해볼까? 아... 아까 아시나 성 아래 여기 아니고 여기 이쪽은 안 갔거든. 아까 막뭐지 우물 모시기로 가라 어쩌고 저쩌고 그랬거든요. 그 아래 마을이 뭐가 있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뭐 이쪽은 내가 안 갔거든. 그인자가 나라고. 이게 딱 같이 가야 된다니그오게도 있는데. 아야. 아, 개. 리에 아씨 너무 많이 쳐맞았는데 아오오이 아! 자식 뭐야 아 쓸데없이 두개 썼어 아 아까워 인살도 있는데 아밥 인살로 빛 채우면 되는데 아 아까워라 아 너무 아깝다 아 맞네 이거 처음에 거기네 하나 이 밑에 제 혼자야 오오어 뭐지 엘로 오려고 할 오를 생각 없었는데. 갈까? 뭐야 뭐야 어우 오, 오, 아저씨 어 뭐야 뭐 개많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돌아갑시다 오개 많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싸웁시다 뭐가 이렇게 많아 오씨 다시 처음부터 싸웁시다 오, 미친 개 많네 저요 제가 뭐 때문에 내가 무슨 발언을 했죠 내가 무슨 못된 발언을 했길래. 오이논 자식들! 어.. 아개쎄어씨개쎄네아 빠시. 자자 사람 사람 확인부터. 아 사람 개 많았는데? 들켜서 그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뭐 어디서 어디서 어디야 어디 어디입니까 이 돌아. 아씨. 뭘한 명이 나한테 총 쏘는데. 와총잡이개 많네. 여기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어디 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웃음> 나 여기 있어. 으이그, 으이그. 어딜 때리는 거야, 어딜 때리는 거야. 화났어, 화났어? 없어, 없어. 거기 없어. 없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하나 둘셋 어씨 개 많네 진짜 저쪽부 가야겠다 새 친구가 날 보고 말았네. 없어, 없어. 아, 진짜 저세 명. 뒤에 종 치는 놈까지 있어가지고. 마음 같으면 저렇게 가고 싶지만, 저런 거못갈 테고. 어, 어떻게 있나보다 아이템, 아이템 안 먹어지네. 어그로 끌리면 아이템도 안 먹어지는구나. 어그로 한번 풀어야겠다. 어, 저거 이 e 눌러서 먹어지는 애가 아니었구나. 꾹 눌러야지 먹어지는 애구나 긴장들 풀어 긴장들 풀어 아 그런가봐요 내가 잘못 알았어 돌아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 맛이 없지만 허기가 치니까 그냥. 아 이거 뭐당 떨어졌어 아 이거였네 두놈 처치했으니까 두놈 잡고 그 우물로 가야 된다고? 아! 아! 그, 에마가 부적주고 내가 그 처음 튜토리얼 했던 거기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웬만하면 잡고 가고 싶은데? 그냥 막 달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옆에 문 여는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문 뭔데? 요, 요, 오른쪽 집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아, 뭐야,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 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아씨, 진짜. 안 먹고 싶었는데. 오른쪽 집에 친구가 있다는데 내 친구가 누가 있어 이 집에 친구가 어딨어 이 게임에 나는 웬만하면 이리저리 다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어... 오른쪽 집에는 길고 아주 기다란 창을 든 친구가 있어요 <웃음> 반갑게 맞이해준답니다 <웃음> 그냥 갈까요? 자, 가겠습니다 아이템 버립시다 <웃음> 어! 아, 미친! 미친! 어! <웃음> 등을 켰는데 숨는 척 다시 할게요 아니 뭐야 돌도 던져아 아니... 하... 하... 간다 그냥 오, 오 잠깐 잠깐 갈고리 거는 데가 있었네 뭐야 뭐야 어차피 여기까지 안 오잖아 매롱 뭐죠? 왜 그러시죠? 나르시즘? 설마 아까 물이 없네? 아 물에 비치던 나를 보고 아름답다는 줄 알았어 <웃음> 말을 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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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세누, 아카세누 또 나. 음, 사태와 시노비슈데고자을까 아카세누, 이건 고부레오 뭐지? <목소리> 시노비슈ならば 사모아로. 되게 호의적인데 아까 막 닌자 어쩌고 <목소리> 그, 하더니 사람 되게 호의적인데 이 사람은. 특히 <목소리> 시노비도노. <목소리> この辺りで三味線の音を聞いておられ렌か。音を오 히트오, 히트오, 히트오, 히트오, 히트오, 히트오, 히트 ステローともつがっておると聞くたどっていけば調べにたどり着くやもしれぬの不審を見回るがわが務めイトマガステローを訪ねてみまするおウェウェウェポネマクウェウェウェウェウェウェウェ 왜 가보는 거 나쁘지 않지 뭐 어때서 이 사람 죽어요? 어 뭐야 목숨이 두 개가 떠 있는데? 말을 건다. 흠. 어제 놀고 있던 푼抜け의 어카미. 오라인다나 무능유에 야부레, 이기하지를 사라스 씨노비나도. 목소리 멋있다 일도 봐도 못 봤다. もない가 마ことに 씨나누나라. 기이와 이쿠라도 모아로테 오늘 새로 오신 교수님이니깐 수업 잘 받으셔야 해요. 던데 그냥 지나갈 걸 그랬나? 죄송합니다. 좋다. 하시면안 돼요. 돌아와요. 같제 <웃음> 싸워야 되는 애였어요. <웃음> 너도 던지면 나도 던진다. 올라와 줬는데? 아이 조바 터진 곳에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원래 싸워야 되는데 맞는 거죠? 복수이두 개가 뜨길래. 아 미친! 하, 아, 조용히 지나갈, 지나갈 수도 없. 달립니다. 달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참. 아저씨 없어 갔나봐 어어 행님 아 이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군요 아야 여기 너무 좁아 이 친구만 잡고 내가 끈다. 친구만 잡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아 사전색이 너무 빨리 잡아서 노잼이었네 노잼이었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떨어진 줄 알았다. 갑니다잉님, 당신을 잡. 살이 안 되는구만 얘는 애초에. 아 발차기도 겠쎄 뭐야. 하나 둘. 친구 도망 못 잡겠는데? 아이 왜또 돌로가? 아 죽을게요. 어? 안 죽네. 한 번에 안 죽네. 아니 무슨 사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자 원숭이는 이만큼 넓으니까 막 도망이라도 댕길 수 있는데 저 좁은 곳에서 뭐칼 싸움을 하겠다고 스킬 레벨 4 이거 좀 떨어지네 길이 원래 여기 하나뿐인 거 아니야? 아까 우글로 가라네 아니고서야 어? 어? 아니, 이런 길이 있었어? 와, 뭐야? 야! 미친 체감이 너무 금방 차 잠깐만 Oh, yeah. 먹을 시간을 좀 주세요 선생님 다 먹었어 두 번째, 두 번째. 아피 없어. 그냥 먹을걸 그냥 아, 그냥 환영 먹을걸 아환영 먹을걸 아 진짜 아깝네 아 너무 아깝네 진짜 <웃음> <웃음> 곰법을 익혀서 대항하자고요 <웃음> 손가락이 더 바빠지겠는데 그 발차기 는 맞으면 안되 는데, 아, 손이 하나 밖에 없는 거야? 예, 네? 아, 잠깐만, 나, 나체간 아, 나체간좀형 님, 형 님, 저체간좀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뷰가 저래서 보기가 너무 힘든 거. 아, 미쳤네. 아니요, 환약 아까워. 환약 없이 먹는 거 위주로 해야 돼. <웃음> 저 친구 지금 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싸움이 저 날리면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놈인겨? 짜감자 어? 어? 왜벽 타고 넘어왔는데? 야안 보여 안 보여. 아 미쳤나 봐. 뷰가 자꾸 저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이거 마트하고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개길겠네올시간세큐라 하면은 혹시 끝을 몰라 아, 알파이 미쳤어 오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갑자기 풀렸어. 아, 미쳤나봐. 응? 이렇게... 아, 이걸 간파하기로 할수있고할수 있다는 건가? 저렇게 쎄! 한 발로 싸우는데 아, 간파기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 간파기라고? 안해 안해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많이 했다 아 많이 했다 아 생각보다 많이 했다 아 근데 명조 확률 5도좀 심했다 내가 봐도 와 진짜 야, 솔직히 명조 확률이고 5% 진짜 심했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하고